캠핑장 왔을 때딱 시작. 아, 안녕하세요. 부피도 작은데. 저희가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사가지고 팔풍에뛰겨내야 음, 되는데, 음, 이 자식이 아, 전실까지 아, 있는 건데, 잠이... 전실에서 이제 저희가 비 오는 날은 어, 거기 이제 짐도 놔두고, 그에서 많이 사고, 이제 와이드한 곳에서 많이 잘보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아, 것같겠죠 예 여기 우 남편입니다 아인입니다 <웃음> 갖고 나온 이거가어요 여러분 지금 벗을 건데 어, 아이고 봅시다 오늘은 그 여러분 진짜 굉장히 질문이 폭주했어요 요번에는 와진 지금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캠핑을 고수 캠핑 고수잖아요 여러분 캠핑을 제가 한 10년 동안 하고 요번에 이제 세계일주 하면서 3개월 동안 저희가 유럽. 유럽 캠핑 일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고 도대체 너희는 무슨 용품을 썼냐 캠핑용품 소개 좀 해달라는 그 주문이 폭주를 해가지고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 제품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없는 거는 좀 이쪽이나 이쪽에 좀 제가 예, 영상이나 뭐 사진 찍어 띄워드리면서 좀 이제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초보 캠퍼도 어, 사면 평생 쓸 예, 캠핑용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옷, 옷이죠 옷? 옷 질문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옷을 뭐 어떻게 입니 어떻게 보관을 하니 요런 건 이제 다음 편에 예, 요 다음 편에 옷에 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예, 캠핑 예, 한국에서도 이제 쓸수 있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낀 김에 낀 김에 말씀드릴게요 낀 김에 끼.. 착용 낀 김에, 낀 김에 끼, 끼다 이상 뭐지? 착용은 낀 김에 장갑을 이거 그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건 이거 로드로맨스인가 라고 이거 단무지 장갑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 예.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 미국에서 아웃도어로 굉장히 유명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립스완니그립스완니 이거 제가 <웃음> 그, 놀이하다가. 예, 네, 간장 많이 묻었거든요. 간장 쏟았어요. <웃음> 어, 간장을 쏟아서, 어, 여전히 쓰고 있다. <웃음> 그래도 <그런 웃음> 멋스럽네. 음. 일단은, 내구성 좋고, 이거 지금 한, 한, 1, 2년 썼거든요. 일, 제가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부터 썼던 건데, 내구성이 좋고, 뭐, 이걸로 뭐, 뜨거운 음식 냄비 잡아도 되고. 고기 구을 때도 이거, 이제. 네, 이걸로 고기 굽고 뭐, 이걸로 장작 피고, 이걸로 다 해요. 예. 기본적으로, 이걸로 다 쓴다. 캠핑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들고 계시면은, 이제 평생, 예. 쓸수 있다. 이거 오토바이 탈 때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간지가 좀 나요. 좀 캠핑할 때 이거 딱, 이거 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딱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래, 요래 해가, 요, 요, 요, 여기 딱, 뒤주머니딱 뒷주, 끼워가지고, 딱 캠핑장 왔을 때, 딱 시작, 아, 안녕하세요? 요런 식으로 하는 여러분. 아시겠죠? <웃음> 그립스완니 요거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 제가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썼던 칼인데, 이름이 오피넬 제품. 음, 오피네. 응, 오피넬. 응, 오피넬입니다. 네, 남편이 추천해서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처음엔 뭐 좋겠어, 이렇게 썼는데, 쓸 때, 쓸수록 계속 질이 들면서, 부피도 작은데, 작은 게 세요. 그래 <웃음> 맞나? 작은 것이 세다. 작은 고추가 맵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웃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지만 알차입니다. 이제 과일도 잘 깎이고, 채소도 잘 깎이고, 그리고 생선도 음. 잘 유리됩니다. 저희가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사가지고, 썰어가지고, 수시를 해먹었는데, 연어도 정말 부드럽게 잘잘려요 엄청 큰 거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뭐 캠핑장에서 렇어큰 뭐 배추를 썰고 이러진 않잖아요. <웃음> 그러니 음, 그 정도. 그죠. 저는 김장을 했거든요. <웃음> 김장을 했습니다. 양상추김치.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양상추김치 제가 잘 만듭니다. 장난 아닙니다. 거의 김수미 아줌마 외국에서도 응. 충분히 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쓰면서 더 정이 갔던 제가 좋은 칼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고 정들었던 애가 떠나버렸어요. 잊어버렸어 갖다 버렸는가 맞지만... 떨어뜨렸는가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 원래 제가 한국에서 원래 사서 가려고 하다가 다른 칼을 샀거든요 원래 제가 이거를, 이거를 샀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 모라, 모라킨인가뭐 이건데 이걸 샀는데 가서 이제 유럽에서 만나서 걔를 가격이... 맞죠? 가격이 싸건 한국보다 싸가지고 독일에 가시면 이제 캠핑용품 파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서 구매를 했어요 그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독일에 아니 우리가 유럽에서 만나서 유럽에서 헤어졌다 이런 느낌 아 맞다 그 자식이랑 진짜 목술 아... 자식 보고 싶지만은 참겠다 이런 느낌 너무 아깝다 칼이 없어서 칼을 사야 된다면 진짜 이칼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제가 세 번째 제가 이제 텐트를 갈 건데 텐트는 이거는 참 그래요 이게 참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뭐 원터치 텐트부터 해가지고 고가에 100만원 200만원대 텐트까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노르웨이도 갔었어야 됐고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이제 계속 캠핑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텐트를 찾았기 때문에 좀이 강한 녀석, 와일드한 녀석으로 찾았죠, 저희가 예. 산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가벼운, 튼튼한 음. 맞아, 일단은 튼튼해야 된다 비바람에도 태풍에도 이겨내야 된다, 이 자식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설치도 간편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가벼워야 한다 이세 개를 충족시켜줄 만한 자식이 이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게 나쁜 그 자식이 아니고 예. 내 자식, 예. 그런 느낌이에요 힐레베르그 아시죠? 힐레베르그. 예. 맞아요, 여러분. 힐레베르그 요, 그, 벌레 같이 생긴 자식. 그, 제품명이 안양3GT입니다. 어, 이게 전실까지 있는 건데, 전실에서 이제 저희가 비 오는 날은 거기 이제 짐도 놔두고, 거기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해먹기도 하고, 되게 잘 썼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저, 제가 캠핑을 몰랐기 때문에, 남편이 그돈 주고 그 텐트를 산다고 했을 때한돈 100만원 줬죠, 어, 돈 100만원 줬지 아 너무 아깝다 라는 야, 그걸 꼭왜그 가격으로 주고 텐트를 사야 되냐고 이랬거든요 음. 근데 한번 남편이 써보면 알 거라고 했는데 진짜 저희가 또 특히 노르웨이에서 갑자기 비 바람이 바람이 막 미친 짓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철수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죽을 뻔한 줄 알았는데 약간 그런 이제 한국이면 없어. 한국에서도 무섭겠지만 외국에서 만약에 저희 집인데 텐트가 그게 없어지면 은 어떡하지? 날라가면 어떡하지? 밤에 자다가 날라가거나 이렇게 무너지거나 하면 어떡하 너무 불안했거든요 근데 막상 거기 들어가 보니 그걸 잘 견뎌내고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구멍 나면 어떡하지? 정말 얇거든요 솔직히 얇잖아 음. 저는 너무 얇아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자연에서 많이 자고 이제 와이드한 곳에서 많이 살거기 때문에 그 모래나 이런 돌들 때문에 구멍이 날까봐 그것도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캠핑용살때 본딩도 샀거든요. 혹시나 캠, 캠 찢어지면 캠, 바르는 거예요. 남편은 뭐. 별일 쓸 일이 없을 거다곤 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정말 정말 아무 음, 일 없었습니다. 굉장한 자식입니다. 그는 샌드 색깔로 샀고, 요거는 이제 진짜 한번 사면 오래 쓰실 수 있다. 두잔 음. 만큼 뭐한 1, 2년에 한 10년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 쓸수 있을 수도 있다. <웃음> 그런 느낌입니다. 세 번째, 네. 세 번째 수정할 거는 이 도시락입니다. 윌도. 이렇게 사이즈가 여러 개예요 밥, 밥, 국. 아, 여기도 이제 국이죠. 여기 국, 국. 네. 바로 그럼 바로 밥, 국. 그리고 여기 반찬, 이렇게 숟가락 그리고 과일 같은 거막사 여기 잠깐 잠깐 썰기 너무 좋아요. 그 그리고 여기 소스 같은 거 작은 소스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여기 소금, 소금, 후추, 설탕 이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걸 넣어서 가시면 기본적인 건다 됩니다. 정말 잘 썼습니다. 이거 하나 하시면 캠핑 말 다른 거 없으셔도 될 거예요. 이것도, 오케이, 제가 해릴게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물통 갑니다. 물통. 아또 전데요. 물통은 음, 찜을 통입니다. 이게 거 평... 유명합니다. 음, 음. 날진, 날진에 날진의 1리터짜리 아시죠 여러분? 예. 이게 뭐 남편이 좋다고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물 보온성도 좋고 저가 쓰기는 불편함이 없었고 그리고 이게 뜨거운 물을 넣어도 이게 유해한 물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자체. 그래서 날진이 유명하거든요. 음, 그래서 뜨거운 물을 넣어서 제가 활용한 적이 많은데. 지 캠핑하다가 너무 추운 날 침낭 안에 여기 따뜻한 물을 넣어서 침낭 안에 넣고 잤거든요 따뜻하게 잘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얼어 죽을 뻔한 날 요거 때문에 살았다 이런 느낌 등산할 때도 들고 다니기 좋았습니다 응 음, 걸고 다녔어요 음. 다섯 번째 의자 의자 가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아또 오늘 움직이는 게 많네 움직이는 게 많네 뒤에 달아 놓을게요 내가 이, 이거 이거 보입니까 의자 이겁니다 예, 요거 세트로 다른 색깔을로 샀어요 어, 감히 이제 오시죠? 어디건지 헬리녹스입니다 헬리녹스의 택티컬 체어 테이블이랑 같이 샀는데 테이블까지 말씀드릴게요 국방문의로 되어있는 테이블까지 같이 샀습니다 의자는 일단 뭐 다들 아시, 아시다시피 가볍습니다 가볍고 조립하기 쉽고 튼튼하고 뭐 그냥 사면 오래 써요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의자 고민하시면 헬리녹스 거 사시고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립하기 되게 쉽고 예, 튼튼하고 안 더러워지고 갖고 다니기 쉽다 음. 심지어 이제 간지도 좀 이제 어, 디자인성도 좋다 예, 그러니까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자, 어, <웃음> 그 물이 있어요 입니다 들리시나요? 가볍고 튼튼해요 그리고 이렇게 요렇게 손잡이가 아,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가방이나 이게 몸에 이렇게 뭐요 고리에 걸기 좋습니다 그렇게 정말 잘 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이즈를 팁을 드리냐면 사이즈를 작은 거 사셔가지고 그냥 똑같은 걸 사면 이렇게 부피가 크잖아요 이렇게 작은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들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젤리를 먹고 있는데 좀다 음, 먹었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 에 이제 매트랑 베개인데 똑같은데 리모 겁니다 리모 매트는 오라 25리터 베개는 필로 엘리트인데 어 일단 니모 제품 자체가 가볍고 튼튼한 거거든요 텐트도 그렇지만은 텐트도 원래 니모 쪽으로 갈라다가 일로 그실레베력으로 갔는데 니모도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매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패킹하면 되게 사이즈 작아지고 패킹하기 쉽고 그리고 누웠을 때 되게 또 빵빵하고 음. 누웠을 때 바스락 거는 소리가 안 납니다 바스락 안그린다 예, 소리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자충식이기 때문에 자충식이 뭐냐면 자동적으로 어느정도 충전이 돼요 풀어놓으면 한 70% 차요 그, 아니, 볼 빵빵해서 한3 0번시절바봐 30분 나요 20번 정도 불었고 어 뭐, 예,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람이 차기 때문에 편안하다 베개도 바람 한 10번만 불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면, 면 같이 되어 있다가 바람 불면 이제 커지는 건데 그것도 되게 이제 잘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음 코펠입니다. 코펠은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캠핑을 하면서 요리를 전담을 하다보니까 음, 뗄야뗄수 없는 존재였는데 친구죠. 이 코펠은 썼을때 진짜 삼결도 아무 불편함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 코펠이 백마건데 백마가 여러분 굉장히 코펠로 유명한거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한국건데 1980년대 때 만들었는가 그럴건데 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그 코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아 그래 밥도 별로 음식도 안 눌러붙었었던 것 같아 저는 밥도 했죠 그걸로 국도 아, 끓였죠 국도 끓이고 그 뭡니까 그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애들 코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마 같은 경우는 요거한 세트만 딱 구입하시면 모든 걸다 해결하실 수 있다 올인 온으로 everything uh, OK 이런 아, 느낌입니다 음.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조명입니다. 조명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크레모아. 크레모아 아시죠? <웃음> 크레모아 미니. 이 자식이 어... 또 굉장히 튼튼해요. 요. 밝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자식인데, 요 자식이 지금 이제 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안들어오네 네. 예, 아, 불 들어오네요. 네. 예, 불 들어와요. 오늘까지 내한테 좀더 쏴줄게. 예, 약간 요런식 밝죠? 굉장히 밝아요. <웃음> 예, 굉장히 밝은 거 <웃음> 알겠죠? <웃음> 예, 조그만데 밝아요. 걸 수도, 위에 걸 수도 있고, 이게 세울 수도 있고. 빛 색깔도. 조절했었던 빛 색깔도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지금 뭔가 오늘은 약간 상황이 안 좋네요 노란색도 나옵니다 음. 요거 이거 요거 저희는 미니로 샀습니다 미니 정도 가지고 계시면 어디를 가도 이제 들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딱 요만하게 음. 손바닥만 그외에도 뭐 많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해 드리고 또, 궁금한 용품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저희가 어디 거 썼는지 말씀드릴게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뭐, 이제 날씨가 좀 좋아졌으니까,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없는 곳으로 이제 캠핑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어, 가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현명한 소비. 네. 현명한 소비. 현명한 소비, 현명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또, 아우, 또, 일어서서 할 말이 있는데, 저희 이제, 감사 인사를 또한번 드려야 되는데. 아, 합니다. 안 보이잖아. 여러분, 보입니까? 약간, 약간, 약간 요, 요 정도 갖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 천명, 어, 천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천명을 채웠습니다. 아 네. 나안 네, 안 주네.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음, 이제 또, 천명 됐으니까, 예. 좀더 빡세게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천명이 됐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죠. 뭐 라이브 이런 거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브도 한 번씩 하고 예, 여러분이나 소통을 하는 음, 그런... 예,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좀더 해주시고 예, 댓글 구독해주세요. 많이... 예. 들어가 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안녕, 여러분 들어갔어요. 어. We wake, hear the birds and see the sun, side by side our fears are done.